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목적을 두지 않는 편안한 만남을 하는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짐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잘 하지 않아도 선한 눈 웃음이 정이 가는 사람. 문득 생각나 차 한잔 하자고 전화하면 밥 먹을 시간까지 스스럼 없이 내어주는 사람. 장미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풀꽃처럼 들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머리를 써서 상대를 차갑고 서먹하게 하는 사람보다 가슴으로 대해 만나면 내 가슴도 따뜻해지는 사람 심신이 고달픈 날엔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흐린 날에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왠지 햇살 같은 미소 한번 띄워줄 것 같은 사랑 사는 게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속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짐짓 헤아려 너그러이 이해해주는 사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어딘가 꼬여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보다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사람 양은 냄비같이 빨리 끓지 않고 뚝배기처럼 더디게 끓어도 한번 끓은 마음은 취 변치 않는 사람 내가 내내 교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더 중심을 두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묻어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사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는 사람 세상 풍파, 사람 풍파에도 쥐 요동치지 않고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 입으로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사랑이 느껴지는 바다같은 사람 그래서 처음보다 알수록 더 편한 사람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